안녕하세요 막냉이에요 오늘의 부제는 기억나니? 오늘은 기억 인터뷰에요 여긴 회사에요 에이든이 초심을 잃은게 분명해요 제가 에이든의 초심을 찾아주기 위해서 기억 인터뷰를 할거예요 일단 깨워볼게요 일어나라 <웃음> 야! <쟈> <웃음> 깜짝 놀네아 <stages> <웃음> 죄송해요 <웃음> 여기를 공급받은 거는 처음이요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지금 몇시인요 지금 어? 2시 10분, 2시 10분 아, 지금 글로벌 라모네스 대회 때문에 대기하고 있어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? 피곤했는데 더 피곤해졌어요 뿌듯 <끔은> 오늘 키부천사 부제는 기억나니? 약간 아련해야 돼요. 네. 기억나니? 오늘은 기억 인터뷰를 좀할 거예요. 네. 일단 검은사막 모바일 첫 플레이 하셨을 때 기억나세요? 어... 그쵸. 그때 당시는 포지를 썼었는데 와이파이를 하나도 모르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몇기간나 낳았지. 좀... 많이 피곤하시나 <웃음> 보네요. 네. <웃음> 일어나세요. 네. <웃음> 심연 장비가 최고 장비였을 때 기억나세요? 기억은 나는데 사실 그때 저는 심연 장비보다 제가 심연 장비 받을 때태고 장비가 더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진심연을 불렀어요 음... 진심연 기억나십니까? 혼돈 처음 맞췄을 때 기억나세요? 혼돈! 아 혼돈 기억나죠? 혼돈은 진짜 많이 기억나는데 지금 아크라드로 보다 좀더 얻고 싶은 감성이 더 강했어요 그 혼돈이라는 게 태고에서는 장비가 좀 많이 머물렀거든요? 거기서 혼돈 장비 넘어가면서 진짜 많이 갖고 싶었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레이라 처음 봤을 때 기억나세요? 기억나요 이월이었나삼월이었나 굉장히 싱글벙글 제 옆자리에 딱 앉았는데 인사를 좀안 해줬어요 <웃음> 반갑습니다 그저 처음봤을 때 기억나세요? 음... 아, 막내 기억나네요. 엄청 힘들었어. 었 훈련받으러 갔을 때였어. 굉장히 그때는 이렇게 지금 막 카메라 드림일지 몰랐는데, 진짜. <웃음> 그때부터 에이든의 행복은 시작이었네요. <웃음> 햄버거요? 일어나라. 그러면 티브천사 1화 시즈 기억나세요? 그때가 좀 시작이었다. 뭔가 나를 바라보는 그 막내의 눈빛이 에이든한테 얻어내야겠다. 환상 마퀴즈를 냈었죠 그때. 음. 얼마나 문제 내가 잘 냈는데. 그렇다면 이제 퀴즈 내셔야 되는 거 기억하세요? 아 결국 퀴즈 타임인가? 빨리 내세요 퀴즈. 어, 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될겸 계속 기억 기억하니까 기억에 대해서 내, 내야겠다. 검은 사막 모바일에서 한글 기억자가 들어가는. 아이템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뭐야 <웃음> 내가 말한 기억은 그 기억이 아니라고요 어? 낫놓고나 난난 기억... 음.